엎드리세요 나방 신청? 나갔다 들어와 소름 돋았다 아, 또... 이건 뭐예요 또? <웃음> 이불 이불, 이불... <웃음> 어디서 사셨죠? <웃음> 왜저 따라 하시죠? <웃음> 너무 깜짝 놀랬거든요 지금 잠깐 혹시 저 뒤에 카페에 저 멋들어진 거 <웃음> 멋들어진 카페에 혹시 어디서 사셨어요? 이케아에서 샀어요어 정답입니다 <웃음> 롯데에서 사셨는지 물어봐 주실래요? <웃음> 롯데마트에서 사냐 <봤냐고>, 이거? <웃음> 어, 나어나이카드 이거 있잖아. 어디서 샀어? 샀어? 어. 엄마는 롯데마트 나 이걸 서울에서 사셨다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약간 비슷한 로떠... 결이죠 뭐. 로떠... 아니 저 멋들어진 블랙 블라인드는. 어... 아, 이건 제가 처음으로 한번 멋을 내본 제 <웃음> 방이거든요. 오. 조명 같은 것도 되게 멋들어진 거 있고. 아, 저 조명은 밑에 판이 깨져가지고 지금 옆으로 세워져 있거든요. <웃음> 아, 지금 벽에 기대 있는 건가요, 저거는? 대충 느낌만 있어요? 아. 어, 근데 혹시 디팡 매트, 여기 혹시 이렇게 구멍, 이게 군형이 나 있나요, 여기처럼? 엄마가 사온 건 이제 에이, 강아지용이 아니라서 그런지, 약간 실을 지렸다, 이러면 여기 다 스며들어가지고, 막 밟으면 이제 오줌 튀어나온 거 아시죠? 혹시 배변패드인가요? <웃음> 발소리를 안 나게 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습니다, 이거는. <웃음> 그냥, 뭐 그냥 기능은 없고요. 균형이 수, 수천 개나 있어요, 여기에. 여기에 모든 게다 스며들어요. 저 다이아몬드 균형 정말 <웃음> <직협이야. 웃음> 개극혐이죠 이거 지금 다이아몬드에 다 가운데 균형 왜 뚫어놨는지. 그 두댕이털이 왜 이렇게 꼬불거리지? <웃음> 지금 젖었거든요. 뭐든지 젖으면 꼬불거리잖아요. 어, 알, 알죠, 알죠. 그, 젖으면은 꼬불거리는 거는 언제 알게 됐냐면은, 그, 고등학교 때 파마 해보셨어요? <웃음> 말해 뭐합니까? <웃음> 파마하고 고데기로 아주 뼈빠지게 핀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,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보시거든요? 그러면 이제 화장실 끌려가가지고 물 묻히십니다, 머리에. 그러면 꼬불거리거든요. <웃음> 물 묻히는 단계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, 저는. 하하 <웃음> 졸업할 <그럴> 때 선생님, 서랍에서제 <웃음> 고데기 다섯 개 나왔거든요? 아 귀밑 20cm가 있었어요? 어, 굉장히 많이 봐주셨네요 20cm는 약간 귀밑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? <웃음> 저 거의 길러라. 머리 길르라는 뜻인데요 그거는 음. 규정이 카라 그 뒤에 카라 있죠? 블라우스 카라, 그그 카라 다음. 뒤에 라인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저희 반에 목이 세상에서 제일 긴 애가 있었어요 목이 목뼈가 하나 더, 더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목이 길어가지고, 앞에서 보면 너무 장발인데, 카라에 안 닿는 거죠, 머리가. 그럼 약간, 불합리한 규정이다. 때는 참 머리가 소중했던 시절이어가지고. 아, 염색도 되나요? 미쳤다. 염색도 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. 그, 저희 때는 이제, 갈색으로, 그 기껏 해봤자 약간 갈색 살짝 넣는 정도인데, 이제 그것도 자연갈색이라고 사기극 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선생님들이 알아내십니다. <웃음> 어 교복 마이는 후드티 덧대어 있는 거안 되는 학교 있었다고요? 그거는 안될것 같은데 <웃음> 그냥 봐도 <받은 웃음> 그 의미가 없지 않나요 교복에? 너무 콜라보다 그거. 아 토마토 선크림 있었습니다. 토마토 선크림 있었고 그때 이제 화장은 사실 지금 보면 너무 우스운데 그때 화장은 그냥 목적은 하나예요. 하얘지는 거. 하얘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. 어머. 뭐 귀염둥이, 봐가. 선생님 네일이 너무 예쁜데 자랑 한번 해세요. 주 이거 오호란데. <웃음> 오호. 란데 <웃음> <오호란데 웃음> 약간 큰 사이즈 나와서 이렇게 발톱 앞에까지. 제가 내성 발톱 조금 심해가지고 이렇게 위쪽만 붙이면 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오호라, 나도 한번 사보고 진짜 어떤가요? <웃음> 괜찮아요, 언니. 아, 최고예, 최고. 어내라 마트샵에서 밖에 조금 돈이 모자랄 때 약간 이렇게 숫쳐 지나가서 보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 진짜 너무 귀염둥이 너무 잘맞잖 너무 거. 귀엽어 <웃음> 솔직히 너무 귀엽 그 m b t i 어떻게 돼요? 저 M.P.P에요 M.P.P 나랑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? <웃음> 나는 난 당신을 알아봤어. 아, 근데 약간 내성발톱 있으신 분들 전체적으로 붙으면 <웃음> 약간 오그라들어서 진짜 아플 수 있어. 진짜. 내성발톱 <웃음> 내성 <발톱 웃음> 한번 생기면 이제 감당이 안될 정도로 아플 수기 때문에. 제가 내성발톱 새끼 너무 싫어하거든요. 그거는 <웃음> 발톱 다르면 안 되고 세상 끝까지 길러야 돼요. 그 그럼 발톱이 그 신발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러야 돼요? <웃음> 아니 어느.. 중국 소시는도 아니고 <웃음> 그거, 그러니까 이렇게 했나? 오그라들잖아 이렇게, 이렇게? 아자자잠까 지금 또 어떤 댓글을 보고 제가 지금 빵 터졌거든요 독수리냐 <웃음> 신발 바닥에 벌떡 <말톡이>. 렌또 <웃음> 아, 누구? 귀염둥이? <웃음> 안녕 어머 그래 페퍼가 갸우뚱을 해줬어요? <웃음> 페퍼 안녕 또키위새 너도 갖고 놀고 있네 나랑 커플이네 <웃음> 아, 진짜. 선생녕하세이 선생님 아이 응. 아이죠 네. <웃음> 어 <대박. 웃음> 안녕하세요. 저번에 타조 <웃음> 아, 타서 <타소>, 타서 <타소>. 타조입니다 <웃음> 대박 제가. <웃음> 이다제티몇 살이야 저 열여섯 살이야. 아 말투 큐티야 딱 봐도 <웃음> 너무 귀여운 큐티 말투 또 자, 잠시만요 저캡 캡쳐 좀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대박. 캡처 혹시 우리 큐티의 MBTI ENTJ요. 이해요? ENTJ요. 다시, <웃음> 다시 해봐. 그거 약간 ENTJ. 아 아니 아니. 됐어. 다시 해봐, 테스트 다시 아, 해봐요 긴장해서 그래요 <웃음> 음, 알겠습니다. 스스로 종료 안녕 계세요 아이도 명랑할 수 있어요 아이 <웃음> 그 느낌이 아이 명랑한 거랑또 느낌이 있다고 안 <웃음> 아, <웃음> 먼저 씻겨야 될것 같은데요 <웃음> 이 코지람이 매력이에요 저희 개는 <웃음> 어 근데 조금은 씻겨도 될 느낌이에요? 근데 <웃음> 어, <지금> 애가 <웃음> 긁고 있거든요 지금 심지어 아니 간지러워서 그래요 깔끔해서 어요 <웃음> 깔끔해서 긁는다 앞뒤 안 맞죠? 아 우리 큐티인가요 혹시? 네 18살이요 아 정말 왜 이렇게 큐티, 나 큐티들이 많이 보는 개성이었구나, 왜냐면 언니가 큐티이기 때문이죠. 너 어디 살아요? 왜 아, 말투가 <웃음> 아래 느낌 나요, 좀. <웃음> 맞아요. 미묘하게 알아챘어요, 지금. 아, 티안 내는데. <웃음> 지금 살짝 들켰거든? 아, 서투리안 쓰는데, 좀. <웃음> 네. 얘도 페퍼인데 넌왜 페퍼야? 닥터 페퍼가 그렇게 맛있었어요. 정말 묵은 본으로 지었죠 이름을? 어? 묵은 본이 세 마리나 더 있습니다. 포니타라고 한 마리가 있어요. 타이리도 한 마리 있고요. 근데 저렇게 듣고 보니까 페퍼가 제일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네요. 포켓몬이 신작이 안 나왔었어.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상이신가요? 오, 졸려, 졸려! 안녕하세요, 저 마블이에요. 아, 마블이구나, 마블. 저 벽지 한번 보실래요? <웃음> 잠깐만요. 에이, 로브 작품이에요? 지금 제대로 해체주입니다저 분은. 해체... <웃음> 혹시 벽지가 언제 붙은 벽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어, 201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18년도에 선택하셨다고 하기엔 약간 <웃음> 약간 우리 마미의 스멜이 나거든요 <웃음> 우리 머블리가 조금 트렌디한 스타일이라서 저걸 참지 네. 못한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어, 다시 죄다 뜯어버려도 될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<웃음> 다 뜯어버려도 될까요? 지금 저 옆에 트렌디한 멋들어진 조명이 지금 별로 <웃음> 의미가 없어져서 <웃음> <웃음> 안녕 재밌었어요?